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이인 식당썰전의 썰맨입니다. 썰맨과 함께 오늘 연근조림 한번 도전해 보실 건데요. 자,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연근조림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좀 이제 알고 계시죠? 자, 썰맨과 함께 연근조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썰맨 이렇게 연근 다손실되어 있는 제품 완제품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뿌리로 이제 껍질 까서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5cm로 잘라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연근 자체의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아린 맛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된 연근은 약 1kg이고요 식초는 지금 약한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넣어주고 약한 30분 정도 담가누게 되면 아린 맛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제거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연근을 한 소금 더 삶아주고 있면 연근에 있는 주성분이 전분, 이 녹말이기 때문에 약간 누런 물과 함께 이 끓여진 그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한번 끓여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리시게 되면 연근의 아린 맛이 한층 더 제거가 되게 됩니다. 썰의포인트니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약간 2, 3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충분하게 아린 맛이 제거가 되고 쫀득한 식감의 연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찬물에 한소큼 연근을 식혀주게 되는데 자 연근의 효능이 있죠. 자 어혈, 어혈작업도 있고 이게 피를 멈추게 하는 기능도 있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냥 막 그냥 그냥 만병통치약이네 그냥 <웃음> 당근을 아 당근 아니지 연근을 자 이렇게 1kg 준비된 연근의 간장의 비율은 10대 1입니다 약 100g 정도의 간장을 넣는데 종이컵 한컵이 10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근을 조리 때또 어 하나의 팁이 있는데 어,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간장을 너무 넣지 마세요. 자, 지금 넣은 건 생강이고요. 또 하나 당귀입니다. 당귀 생강 넣고 맨 마지막에는 어, 다시마를 한장 넣어 가지고 국물의 풍미를 조금 더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려내면 뭐 얼추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또 뭐가 있죠? 물엿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물엿 들어가기 전에 썰맨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뭘까요? 가르켜 줄까? 뭐 할까 가르켜 줄까? 뭐 할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식용유를 어, 물엿 넣기 전에 넣게 되면 자 물엿과 이렇게 엉김이 조금 부드러워 지게 됩니다 막 뭉쳐 가지고 안 비벼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윤기 또한 자르르 흐르게 됩니다 지금 넣는 건 올리고당 입니다 올리고당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1kg에 제가 한 5큰술 정도에서 6큰술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여 주시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장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부터 간장 넣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어, 건고추 준비해서 넣어 주셔서 약불에 조여 주시면 되고 타지 않게 뒤적뒤적 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그냥 연근 조림 입니다 자 썰매네티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조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엿 말고 올리고당 굳지 않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거고요 뭐 바로 드실 때는 뭐 물엿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까만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간장을 중간에 더 붓는 거는 금물이라는 것단 맛은 나중에 조정해도 되니까요 올리고당 끝에 더 첨가 하셔서 단맛 그 개인 기호에 따라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근 스테미너에도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뿌리 식물입니다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연근 반찬 한번 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을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리 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